마폭시 잡아주고 아주 좋습니다! <웃음> 나이스! <이제! 웃음> 이것이 바로 배틀메이지다!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가까이서 적과 싸우는 팀법사 마폭시입니다! 이 마폭시로 사용할 스킬은 매지컬 플레임과 미트로 차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물건은 구양경박시강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갈 겁니다. 아니 호롱이 힘법사라고 하셨으면서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이나 그런 거안 가나요? 체력 회복 아이템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플러스 파워, 탈출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자 배틀 메이지 마폭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피카지와 이거 원질 두 명이서 탑을 가는데 저 팀들 난리 날것 같은데요? 어? 왜안 와? 뭐야? 지기 싸운다 싸운다 어 맛있다 우리 개딱지 어디 갈까? 오 개딱지 죽어 어. 아이 꼴로 오버려야겠다 자, 테르나로 진화시켜주 죽어요 꼬마 마녀 죽어 아이가까워. 오 어디까지 가자 배틀메이지다 자 간다 여러분 마법사는 원 거리에서 싸우라는 법은 없어요 나이스 좋아 아 저거 제 사기야! 피카츄 이거 가봐 안돼! 막아 어떻게든 막아 피카츄야 나좀 살려줘 피카츄야 아니 뭐냐고 피카츄 뭐하냐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피카츄 그러면 안돼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후주 잡아야 돼후파 잡아야 돼 이거 진짜 나이스! <웃음> 아 정글로 왜 안오지? 가면 이득 가면 이득? 이득 아닌가? 나 아래쪽 터졌잖아 아니 정글로 아래쪽만 봤는데 터졌다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이건 너무하지! 발사! 그렇지? 나이스! <웃음> 힘들어요. 나 죽어요? <웃음> 아, 인날 가락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닐 텐데? 아니, 저 트롤이야! 가만히 있어! 아, 너네가 이거 만든 거잖아! 됐고 나이스 나이스 준비됐고 그렇지 너 <웃음> 배틀메이직 간다 발사 야 진짜 좋아 아니 이게 나쁘지 않다니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하맛있어 <웃음>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지금 아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아 뭐야 얘들아 니 해보고 왜 해보고 보고, 보고, 해워 보고, 보고, 싸우면고 보고, 해야될거 아니야. 빠질 거! 야, 고 보고, 보고, 보고, 보 일로와! 보 일로와! 도망가, 도망가! 안녕? 보 여기 고보나 보고, 보고, 기분 나쁘지? 고 보고, 보고, 로고 보고, 이지다이 와 됐다 나까지 안다니까아 좋아 자못넣니 얘들아 아니 못 넣었어 아, 그냥 사겠다 사했다아왜 진짜 아 아니 저린비아워 어떻게 막으라고 아아돈 걷기 어따 써는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 괜찮아 지가 양념해 놓으면 우리가 뺏어 먹으면 돼요. 여렇게 <웃음> 너무 맛있는 걸! 여기다 숨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매지컬 플레임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레벨 트가 중요한데 미트로 차지를 배워야 원하던 배틀메이지가 되거든요. 나쁘지 않은... 나이스! 야... 야, 돌아니까 피가 다닳아져버리는 걸! 발사! <웃음> 미트로 차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 하나 둘 빠지고 어, 맞춰주고 나이스! 아주 좋은 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자, 계속 거리 유지하면서. 빠지고, 나이스. 아, 너무 좋은걸. 발사! 아, 재밌다. 와, 데미지 진짜 엄청 세, 뭐야? 내가 넣을 너무... 그렇지! 아 꼬부기 너무 멋있어 <웃음> 좋아 자 이제 위쪽이 아마 지금 먹고 있을건데 저거 그냥 주도록 할게요 먹으러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야생 포켓몬들 섭취를 해주면서 레벨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군길 쓸 수도 없어 지금 나이스! 좋아! 할건 했어 할건 했어 할건다 했어! 좋아! 이렇게 쏘면서 빠져야 돼요 이거 무서운데? 어 무서워 우리 도라니가 야그르지 <웃음> 야오르지! 야오르지! 야오르지! 야오르지! 여자 씨가 요 피하고 <웃음> 아 재밌다. 자 도망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썬더니까 아까 죽었으면 안 됐어요. 자, 썬더 앞에 조금 포진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 위쪽에.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좋아요 좀 나쁘지 않아? 잘 싸웠어 우리 자 파리로 잡아주고 막보시 잡아주고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나이스 이것이 바로 배틀메이지다 좋습니다 가보들어가고 저는 아 이게 와 이게 거리 유지 잘하게 진짜 너무 좋다 스킬이 아, MVP 1 찍고 어, 게임의 승리로 바꿔줬군요 자 그럼 전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킬은 많이 못했습니다 6킬 10 어시고요 딜량은 8만 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초반부터 조금씩 이제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8만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초반부터 계속 준수하게 딜을 했다면은 한 10만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저번에 불 대문자와 해오리 불꽃 이렇게 빌드를 찍었고 요번에 매지컬 플레임과 니트로 차지 이렇게 좀 신속한 느낌을 주는 빌드를 찍어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폭시가 어떤 스킬을 쓰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전편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어, 뭔가 피카츄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초신자분들께서 사용하기도 쉽고 중급기도 범위형에다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우선 제 생각에는 마폭시는 좀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아 피카츄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 테르나가 예뻐요 음.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